전일입니다전일 <웃음> 어,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어, 일요일. 어, 10. <웃음> 아, 양육을, 양육 계산을 아, 별로 안 하니까 잘 몰라요. 날짜를, 양력 날짜를. 오늘 11일이네요. 12월 11일. 음료 으로는 11월 18일, 음, 무술일, 무술일이고, 어제 서울에서 제자놈이 모처럼 왔다 갔어요. 뭐 1년, 1년 넘 1년, 1년 넘었는데, 왔다 간 지가, 음, <웃음> 하여튼 뭐, 뭐 지가 살으려고 왔는지, 음, 뭐, 정신 차려서 왔는지. 하여튼, 선생님, 한번 내려올게요. <웃음> 어제 그냥 서울서 첫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서울 첫 차가 6시 반인가 아침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타고 내려와서, 여기 대전 9시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천일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어,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올라갔어요, 오후에 <웃음> 모처럼 만나니까 뭐할 얘기도 많고 음, 또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어,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제자이랑 그 서울제자이랑 나눴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자기가 그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 동네에 그 자기 사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 아직 젊은 뭐뭐 뭐 무당인지 법사인지 뭔지 뭐, 뭐 철학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아직도 젊은 사람이 어, 느닷없이 아, 죽었다 하더라 아는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아이랑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가, <웃음> <웃음> 나누다가 이제 천일이 조금 아더 이제 그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천일이 그늘 얘기 드렸던 얘기, 무당, 제자, 법사, 해관 이런 뭐 무속인, 무속인뿐만이 아니고 그 종교인. 우리 무속인들 외에 일반 뭐 성녀, 승려, 성녀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업대로 하니까 업대로 살다 가고 업이 많으면 빨리 살다 죽을 거고. 업이 별로 없고 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이 많으면 또그래살 거고. 근데 우리 같이 신, 신을 모시거나 신을 아, 따르는 이러한 족속과 무리들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돼요 특히나 오늘 응? 그 얘기에요 응. <웃음> 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내내 그 얘기했던 적이 많아요. 무슨 얘기 중이냐면 제자으로서 잘못 가면 잘못하면 신을 팔아서 장사하거나 신을 빙자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을 짓게 되면 그건, 그건 바로 두드려맞는다. 다시 말해서 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자기가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촌들이 많이 해 줬어요. 근데 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신경 1번 신경 관련 몸 신체 중에 팔다리가 뚝 부러져 죽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신경 관련 응? 신경 세포. 어? 그거 관련해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심장 응? 심장이나 뇌, 심장이나 뇌 갑자기 그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응? 심근경색 아시죠? 응. 뭐 이렇게 어, 머리, 머리에 혈류가 막혀가지고 응? 뇌가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고생고생하게끔 만들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끌고 가요. 그래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제자 신파라서 신을 위해 이렇게 살다가 잘못 살는 중생들의 그 말로의 그 표본이 법전이 그렇게 가요. 그래 안는데 에, 속된 말로 급살. 응? 급살. 우리 옛날 요가도 욕 중에 급살 맞는다 하는 그런 욕이 있어요 급살 급살은 뭐냐면 급 그냥 그냥 이거 뭐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급살 응? 급하게 살을 맞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쉽게 풀으면 급하게 살을 맞는다 살 우리 화살 할때 그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그런 살 급살을 맞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욕을 하때는저씨급살맞아 뒤져 버려라 하는 그런 욕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욕이었어요 급살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응?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했는데 급살을 맞으면 은 그냥 앗소리도 하자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급사를 언제 맞을지 몰라. 근데 천일 또, 천일 주변에서 그런 무속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급사를 맞아서 죽은 경우는 못 봤어요. 못 봤어. 그, 구슬하다가, 굿을 구슬 굿을 잘못해가지고 현장에서 발 자빠져가지고 쓰러져서 골골골골 하다가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는 들었었고, 알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눈도 없이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는데 죽은 거. 이런 경우는 못 들었어요.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 무속인이나 일반, 일반, 그러니까 뭐, 그, 그, 일반적인 종교인들이나, 아면또 일반 일반인들이나 어느 누구 한데도 그런 경우는 등장할 수가 있어요 등장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버스 안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어 뭐 심장마비가 온 거야 응? 그러니까 막 버스기사들이나 주요사람 달려들어 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리는 경우 있죠 응. 그 때의 버스 안에서 만약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후댕말로 급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급살 응? 급살이에요 그게. 급살 급하게 죽는 경우니까 근데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살렸어 살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살을 운명이고 팔짠 거예요 살을려고 살은 거예요 그게 근데 급살만 급살을 맞는다 했을 때그 급살은 못 살리는 거예요 못 살리 죽는 거야 죽는 거 일반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어떤 죽음을 맞을지는 좀 생각을 해보 해보셔야 돼요 제일 편안한 거 제일 우리가 선호하는 죽음이 뭐예요? 자다가 죽는 거 노인들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보세요 그냥 자다가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걸 제일 많이 꼽는 이유가 바로 뭐냐 고통 없이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태어났으면 언젠간 죽고 누구든 죽어야 되니까 고통 없이 자다가 그냥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에요 일본. 그런데 그건 그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응? 응, 그쵸? 그 최고. 두 번째. 밥다 먹고, 응? 밥다 먹고 자손들 얼굴 다 보고, 어, 응? 다 보고 잠 편안하게 자다, 얘기 다안할거 나누고, 그러고 딱 주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응? 그냥, 그냥 아무 일 없다니 자다가 죽, 뭐 아침에 눈못뜨는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봤어요 받고 있어요 그 최고의 목기에요그 최고의 목기야 아들들 저기 손주들 다 얼굴 보고 다 보고 음, 진짜 그런 사람 있었어요 자기 그날 따라 자기 몸씨가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딱 갈아입고 그날 따라 그러고 잔다고 딱 잤는데 그날 저녁에 죽은 거야 얼마나 대박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손들도 한이 없어요. 다 봤잖아. 기가 막힌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급살 반면에 생각지도 않게 천일이 들 얘기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 한 시간 후에 죽을지, 두 시간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달에 죽을지,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죽으리라 생각 또안 해. 그러니까 준비를 했어요? 죽음을, 죽음을 맞이할 준비? 안 했잖아.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됐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와서 탁 집어가지고 딱 끌고 가는 거야. 그게 급살이에요, 급살. 어떠한 죽음을 막고, 어, 어떻게 살다가 갈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근데 차라리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대충 살다가 죽어버려, 이제. 그러면 본인도 그냥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잘 살아야 될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서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지도 아쉬울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가 자체가 혼 자체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네.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고 알고 있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아줘야 돼요. 잘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또는 그 저승의 심판자 앞에 가 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어제 그 제자애랑 얘기를 하다가 진짜 급사를 맞는 경우 그 경우 그 얘기, 대화에 나와 있던 그 양반 같은 경우 물어 몰라도 인생을 크게 잘못 쓰는 거죠. 인생을 잘 살았으면, 그렇게 급사를 안 맞죠. 응? 밥 먹다 그랬대, 밥 먹다가. 응. 밥 먹다가 실려갖고, 죽었고, 그렇다는 거지. 응? 참. 자, <웃음> 오늘은 날이 좋아서, 어? 이 천일이 이제 여러분들 영상 찍고, 영상 올리고, 저 갑천, 내과. 갑천, 내과. 나를 좋아해, 보처럼그서 한, 자전거 타고 못 나갔었는데, 또, 천일 약소한그 재물, 여주 천일 잘 가지고 가는 거, 순대, 응? 챙겨서, 이따 오후에, 나가서 인사하고 올 거예요. 응? 자전거 타고, 바람 쐬고, 운동되고, 인사하고, 오고 가는 그 아줌마, 아가씨 아가씨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웃음> 아줌마들 쳐다보고. <좀 찾아보고>. 응? <웃음> 아, 아 <웃음> 어제가서 서울에서 온 제자애가 전이하는데그 그런 얘기가더라고요. 선생님에서 왜 했더니 자기가그 선생님 이 블로그나 이런 걸 들어가 봤을 때 선생님은 자연과 응?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즐기시고 여유롭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자기는 못한데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선생님의 그 도적인 삶, 응? 자연과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시간들이 참 부럽고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일이 산에 올라가도꼭 그냥 가지 말고 허겁지겁 뭐 산에 뭐 저기 빨리 갔다 와서 뭐니 할리 짓고서 갈 일이냐고 그렇게 댕기지 말고 산에 올라가면은 그 주변에 돌, 나무 낙엽 새풀꽃 이런 것들이랑 서로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지나댕기고 응전 음, 이렇게 자연이게 자전거 타고 나가잖아요 바깥에. 흘러가는 물을 쳐다 보고도 생각이 잠기고, 주변 나무와 풍경과 이야기하고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진과 이야기가 올라온 걸 봤을 때, 자기는 부럽고 안 되는데, 그렇더라, 그런데, 너도 나중에 그리 될 거다. 대신, 관조, 관조하는 삶, 그거를 가져야 된다. 내가 필드에서 같이 뛰는게 아니라 응? 내가 축구 얘기해 줬어요 축구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운동하고 움직이고 막 골을만 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 같이 멀리서 그 텔레비전을 보는 입장이라든지 하늘에서 보는 입장에 그 개념 자체를 달리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휠드에서 뛰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내려놔야 되거든. 좀 얘기가 좀쩔쩔 했는데. 이 얘기까지 해주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천일과 그러한 관조의 삶을 가지고 끌고 가면 은 절대로 신을 배반하거나 신을 팔을 일이 없어요 신을 왜 팔아 응? 신을 빙자 해 가지고 내가 허투루 살 일이 없어요 응? 삶 자체가 일단 여유로운데 신을 왜 팔아 신을 팔을 게 아니라 신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야 돼 내가 살아서 숨 쉬고 내가 살아서 돌아댕기고 내가 살아서 지금 있다고 자전거 타고 나간다고 했듯이 돌아댕길 수가 있고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주변 풍경을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을 빙자해서 헛소리나 고 신을 빙자해서 중생을 미혹시키고 신을 빙자해 가지고 죄란죄란 다 짓고 그렇게 해서는 어, 당연히 급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급살 응? 오늘의 주제 급살을 맞지 말자 응? 최소한 최소한 저승의 사자 저승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그래 너희 사바세계 침이이 생로병사의 고해바다에서 잘 살아냈다 이제 그만 가자 하고 여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되보자 하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렇게들 살아보자고요 아셨죠? 아, <웃음> 시간이 좀 20분이 좀안되는데 그, 여담 한마디만 하고 더 끝낼게요. 서울 제자애가 와서 전환해, 이게, 예. 자기 딴에는 그동안 묻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려, 이놈아, 잘해라. 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내에서 너, 너 그동안 그 <웃음> 옥수수 좀 올리고 제대로 기도는 했느냐 했더니 날마다 는 못하고 날마다 는 뭐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뭐 이렇게 했나봐요 그러면서도 내가 꼭 오고 집을 들고 나고 할때꼭 인사를 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했다 그랬는데 이놈이 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명님들이에요 그분들과 통신하고 주고받는 그거와 이 천일의 천황정사 여기 와서 할머니나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지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천일을 안 찾아왔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매일마다 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나이들이지, 마음속으로는 그릇 내내 붙잡고 왔다는 거. 응? 그래서, 너얼말 해서 너 역시 자리 자리 저기, 그, 제자으로도 하면 제자들로도 자대 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까지만 해줄게. 자, 어쨌든 오늘 일요일인데, 어 주변에 나갈 때는 나갔다 오시고, 날도 겨울에는 운동부족이 돼요. 운동부족니까 나가서. 운동할 수있 운동 운동하고, 돌아다녀야 돼. 집구석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응? 날마다 나가는 사람은 오늘 쉬고, 안 나가던 사람들은 나가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잘들 보내시고요. 응. 전에 생 여기까지가 아, 자꾸 길어지네. 끝.